아..안녕하세요 여러분 꽤코입니다 오늘도 영상일기 써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안썼어요 어제는 어제는 집에서 쉬었거든 <웃음> 이게 이유가 될수 있을까? 난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제는 일 나가는 줄 알고 왜냐면 어제 일 나갔으면은 어제가 아니지. 아, 어제, 어제신 게 아니고 엊그제신 거죠. 음, 엊그제 쉬어서 어제 일기가 없는 겁니다. 네, 음. 근데 쉬는 날도 일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렇게 말하면은 또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 오늘도 할 얘기가 없네요. 어. 밤에 좀 제가 일하면서 좀 생각하고 본 것들이 좀 저번보다 더 위험한 얘기들뿐이라서 <웃음> 이거 아직 내 머리속에 이 단어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정리 정돈이 되지 않으면은 어좀 되게 위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건 좀안 되고. 어. <웃음> 역시 멍청한 사람이 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네. 어... 아침에 어, 그냥 오늘은 되게 간단히 끝낼게요 시간도 없고 이제 자야되는 시간인데 여태 저번주에 어 방송했던 분량을 편집을 했어요 어... 아침에 퇴근하고 방송을 켤까봐 어... 자, 아침에 본 사람이 없더라도 그래도 아침에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새끼 뭐지 하고 들어오 보지는 않을까? <웃음> 아 이게 좀 아쉬운게 있어요 제가 방송할 때 아니 이게 방송을 해도 방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거든 분명히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알아준다? 사람들이 뭐냐면은 어... 뭐 여태 유명해진 사람들 보면은 쟤다 하나같이 그냥 낮에 일 잘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부터 그냥 뭐 저녁 먹고 6시...나 7시 아니면 8시 늦어도 8시부터는 방송을 키고 그냥 그때부터 쭉 방송을 킨거야뭐 새벽 몇시까지 좀자기 이제 다음날 이제 좀 일찍 어딜 가야되구나 하면은 이제 음 일찍 방송 끄고 뭐 새벽 1시까지나고뭐 8시부터 한달 쳐도 9시 10시 11시 12시 1시 5시간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완벽한 밤 타임 때 그때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들 특히 예전부터 본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그래 꾸준히 방송 시간을 딱 잡아서 하거나 <웃음> 그런 거 밖에 없어 특히 유튜브로 하신 분들도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닌지 한몇달 사이로 이제 뭐 10만 명 이렇게 찍은 분들 보면은 되게 컨텐츠가 재밌고 자신만의 무기가 있고 그 콘텐츠를 살릴줄 알아요 어,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거지 시간을 지킨다는거지 어, 날마다 올린다는거예요 네, 뭔가를 그리고 공통적인 주제로다가 어, 힌트를 주자면 뭐 워홀간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친구들 사귀고 어, 노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담아내서 뭐 썰을 푸는거예요 어, 뭐 되게 재밌어! 가본적도 없는데! 재밌어! 어 근데 저는 이게 뭡니까 이 화면에 갇혀서이틀라에 가진 도트장애인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밖에 들려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은제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결론적으로 안 될놈은 안 되게 돼있어 어꼭뭘 <웃음> 해서 될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봐도 안 되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될건안돼 그래서 안 해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본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해볼 걸한것 중에서는 이제 어, 제가 언제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또 그것도 일이 피곤해서 금방 그만두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침에 방송하기입니다. 근데 아침에도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 지금 침착맨 봤더니 4,600명이나 보고 있어. 트위치에서. 미친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게 트쑤, 투수... 어 어우... <웃음> 아니, 일들 하나가 뭐한데? 아무튼 어 이거 내가 이렇게 뭐헬 소리는 아니고 어. 아무튼 어그 중에는 뭐열명이라도 나한테 뭐 보러 와주겠지 어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어 내일부터 내일은 근데 밤에 해야지 어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요 음 아침에도 하고 어 낮에도 할까? 이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뭐주 7일 일하고 뭐 2잡 띄고뭐리잡띄고 뭐, 여건, 여건이 좀 좋은데는 뭐 그렇게 한다지만은 전 일하고 나서 이렇게 아침에 와서 그렇게 생각 을 깊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어 아침에도 방송을 해야된다 음. 좀 달라져 봐야겠어요 일단은 어 지금 미리 해야될 거를 또 정리를 해보자고 어, 오늘은... 오늘만이 아니고, 이제 어, 일단은 제가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지만은 어, 하루를 그냥 쉬어버려가지고 어, 뭐, 뭐합니까 새벽에 저도 방송 보면서 멍 때렸지 우연찮게 아, 그날은 그냥 자꾸나 그냥 계속 아침 아, 새벽, 3시인가, 그때 깨어나가지고, 이제 좀 놀다가, 운동하고 와서, 밥 먹고, 졸려서, 또 자다가, 게임하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출근할 시간이고, 음. 그래서, 어, 아, 정리해. 어우, 지금 졸려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음. 어, 내일, 아침에, 방송을 켜보자. 음.. 내일 아침에 일단은 저스트채팅으로다가 아침... 일찍... 이라면은 한... 이제... 6시에서 8시 사이 일찍 오면은 6시에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늦으면은 8시쯤 왜냐면은 7시 정각에 퇴근을 하니까 그때 버스가 어... 올때 이제 그 못하면은 거의 한시간쯤 걸리는 겁니다. 퇴근까지. 그래서 집에 오면은 거의 8시 정도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방송을 키는게 당연히 8시밖에 안 되겠죠? 해서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방송 켜보기 그래서 켜서 그날 내일 켜서 뭘할 것이냐 어... 일단은 채팅을 할 거니까 채팅을 켜놓고 쓰읍, 마무리 못한 그... 그거를 할것이어요 음... 어... 그 코마 아직 영상 편집을 다 못했거든요? 어, 엔딩까지 편집을 다 못했어요. 하루에 이렇게 두 개씩 한다는 게 오늘 또 하나만 올릴 거예요. 이거 좀 내가 잘못했는 건데 엔딩까지 편집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호러게임 리뷰 또 그... 좀더 글 연습을 하던가 어, 글 다시 불러와서 이게 이래서 이런데 혹시 이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보던가 아니면은 게임을 한 거는 또안돼 그걸 방송으로 또할 수는 없고 일단은 반응을 보고 아침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군요 아침에 이상하잖아 근데 좀 약간 의문이 생겨 이 맞는건지 그래다또 안해... 면은 또 내가 바보잖아 그러면 또 안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게? 어 하는게 나으니까 아침에 일단 방송을 하고 저스트 채팅이나 아니면은 그런걸로 해서 이것도 레이널드 이렇게 켜놓고 일단 소통하고 난 음, 그렇게 하고 어... 그래서 쭉 아침부터 계속 방송해보는 걸로 응 음. 그리고 밤 12시쯤에도 또 방송을 킬 거예요 그때는 또 대바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 근데 대바대를 해서 시청자 수가 아니 안 나온다 그러면은 대바대는또 다시 쫑이 나는 거고 <웃음> 아니 이거 한번 어 이거는 한번, 덕골로 한번 달아봐주세요 님들아 제가 내일 밤에 대바대를 할거예요 열두시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대, 대기업이 대, 대바대하는거 보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대바대하는걸 보러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마냥 모른다고 하면은 어? 이건 궁금해 나 같으면은 내 방송 안 보고 당연히 시청자 수 많은 쪽으로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봤던 방송인 것도 한몫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지 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인디게임을 많이 해서 인디게임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하든지 인디 게임을 하든지 인디게임을 하면은 좋아하실거라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어 이거를 내가 그... 가늠을 못하겠어요 음 아무튼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아침에 아 방송하는 걸로 어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한 시간은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해보자고요 어... 어 여기까지 어. 어...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랑 구독 신청 잊지 말고 알람 설정 꾹꾹 해주세요 혹시라도 보신 분들 있으면은 개코스테이크를 잊지 말아달라고! 난 지금 게임하는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영상 일기를 보여드린거지